멕시칸 나에서 연구진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맛에 대해서 신호등 치킨은요? 그거는 원래 인생은 실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웃음> 모순적인 인간 <웃음> 민트 초코 치킨 신호등 치킨 그런 것도 있었어. 팝핑 캔디 치킨. 치킨 브랜드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아 그거 인정. 걔네들이 어? 10달에 하나씩만 내봐. 한 달에 한 개씩이야. 근데 하나 딱 터지고 이슈 나면 다 똑같이 따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변종은 먹나요? 이게뭐야 <웃음> 맛있어 보이는데요? 페리카나야 멕시카나야? 이번에 멕시카나에서 출시한 달라 치킨이에요. 달콤 라떼 치킨입니다. 설마 커피치킨이에요? 커피치킨이고요. 멕시카나가 신호등 치킨인가 내지 않았어요? 그거랑 스토스 치킨? 이슈모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든다. 야, 태는 커피콩 빵. 커피콩 빵. 아주 귀여워요. 네, 그냥 커피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빵은 진짜 맛있거든. 커피콩 빵은 보통 어디 파냐면 방문 앞에 트럭에서 팔더라고. 아, 맛있더라? 에피타이저 느낌으로다가 음. 음, 커피콩을 음. 한번 싹먹어볼게요 밥만 그냥 먹어볼게. 네. 음. 어 맛있다 닭부자가 괜찮아 커피 버나죠 커피 건 껍데기 맛입니다 이거 치킨 시키면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세개 주는 걸 알아요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 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맛을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빵은 그냥 커피 빵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그냥 약간 조금 닭강정 같기도 하면서 치킨 같은데요 바삭해 음. 보이네요 그냥 간장 치킨처럼 생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이 피가 좀 얇아 보이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같지 마. 진짜 간장 맛 나. 커피 맛 하나도 안 나는데? 나만 그래? 맛있는데요? 간장 치킨 맛. 그럼 달달한 허니 치킨? 어? 커피 맛 나요? 커피 맛이 전혀 안 나는데? 무슨 맛이냐면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같은 거를 잡내를 없을 때 커피를 넣었잖아요. 응, 응, 알죠? 응. 그때 커피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은? 딱그 아... 정도 수준이지 그냥 간장치킨 맛인데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나...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5천원 할인한다? 그럼 시켜 먹어 당장 시켜 먹어 어그 정도 딱레벨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왜 맛없다고 하지? 깔거 없어 응 근데 이거 소스가 생각한 다 들어가지고 소스 먹어보자 소스 한번볼래 궁금해 너무 칭찬드리는 게 소스 양이 많아요 깊은 것도 처음 보네요 <웃음> 네 방금 보네요. 먹어봤거든? <웃음> 어때요? 맛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으면 맛인데? 아.. 설명 못하겠네? 뭔지 알겠지? 어? 모카네 아! 모카네 그러네. 모카, 모카야 그 모카. 어. 어 맞아 모카 어난좀 어, 괜찮은데? 어, 괜찮아 그 소스만 먹었을 때그 모카의 애매한 맛 있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치킨이 채워줘 음. 아이 카페라도 소스도 잘 만드신 건데 인정할게요 라떼 맛도 나고요. 일반적인 마요네즈 소스 같은 그런 크리미한 맛도 나거든요. 두개 합쳐 있으니까 좀 이상한 맛이 나요. 늘글걸래. 굳이 이건 진짜 치킨을 찍어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난 비비큐 강이하는 치킨 보다 더 맛있어. 어. 멕시칸 나에서광고진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맛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아이 같은 건 매일 내리, 내리가 없잖아. 신호등 치킨은요. 그거는 원래 인생은 실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웃음> 모순적인 인간 <웃음> <웃음> 실수를 거듭하니까 좋은 결과만 내놓는 거죠. 여러분이 맛있게 먹으니까 다행이다. 에? 뭘 맛있게 먹어요. 배고파서 먹는 거지 그냥 카페라떼 마음에 드셨다고 해가지고 치킨이랑 카페란트 별도로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먹어보죠. 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 치킨을 먹으면서 라떼 먹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좀 느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라떼가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저는 치킨 먹다가 우유 먹어본 적은 있어요. 물도 시도해볼까요? 야 얘도 물도 한번 해먹고 싶겠지 치킨도. 어? 뭘어 야. 괜찮지 않아? 진짜 볼른데? 아 지금 겁나 못 먹을 정도 아니야 아나 겁나 못 먹을 정도 괜찮은데? 야여에 차라리 커피치킨을 찍어 먹는 게더 맛있겠다 <웃음> 달달해 달달하다고? 응. 아, 얘는 안 달달한데 얘가 달달해서 달달하게 느껴지는 걸걸? 걸? 더 맛있다 커피가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정말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 한 조각과 콜라를 먹어보니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났어요 음. 응. 저는 어, 3개월에 한 번씩 시켜 먹을 의향이 있는 그 정도의 치킨이다 조합이 괜찮은데요? 응. 의외로 맛있어요 유튜버분들이 물론 방송을 위해서 오버리액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취향이 갈릴 수 있어요. 이 커피 향을 좀 싫어한다. 그러면 은안 좋아할 수도 있는 맛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은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커피 맛이 나는 그게 맛이 아니에요. 그냥 간장치킨맛이더 가까워요. 궁금하면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아 여기 술까는거 깜빡했네. 깎아 올래. 아 지금 하지 마. <웃음> 오케이. 다시 접갔는데. 자, 여러분. 신부름 만나실게요. 진짜. <웃음> 지금이다. 커피 콩팡은, 봐봐. 아! 지금이다. 커피콩빵은 봐 커피 쿠팡. 커피콩빵. 커피콩빵. 커피콩빵은 빵. 커피가 커 커피콩빵. 커피 쿠팡. 커피 커피 귀엽다, 마탱. 아, 귀여워. 아, 그 귀여워. 빨리 먹어 봐. 컵 <웃음> 커피 콩빵, <웃음> 커피 콩빵은, 커피 콩빵은, <웃음>